안녕하세요. 디비랜드입니다. 오늘은 어,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대전 지역의 어, 부동산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먼저 한번 접근을 해봐서 현재 대전 지역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은 현재 대전이 지금 서울을 제끼고 지금 매매나 전세 기준이 어, 서울을 서울보다 훨씬 더, 더 어, 지금 이제 아주 센센 센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전이 작년도에 대전을 한번 살짝 그 어, 지켜보게 되면 요 대전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막 지금 매매와 전세가 자 잠깐 상승하려는 느낌 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전이 작년도 어, 12월 달에 어,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약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서울보다 한참 더 높은 상태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앞으로 대전은 어떻게 될까? 대전이 지금도 계속 더 오를까? 앞으로 더 오를까? 이런 부분들을 살짝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수요와 입주량만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합니다 뭐저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이 부동산 지인에 있는 빅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 고정적으로 몇 가지만 정해서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 자 잠깐 수요 입주량을 가지고 어 대전 시아참 그전에 아 죄송합니다 자 그전에 현재 그럼 대전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딜까? 먼저 먼저 한번 볼까요? 대전의 가장 핫한 지역이, 대전의 가장 핫한 지역이, 자,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그죠? 전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 전월세, 즉 매매와 전세가 지금, 어,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 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봐도 바로 알수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음,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는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금 갑자기, 어, 더 높아지는 거 보게 되면, 약간 좀, 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보니까요. 자, 일단, 대전시, 대전시 안에서는요, 대전시 안에서는 지금, 유성구, 중고이두 개의 구가 지금, 이제 매매와 전세가 강도를 좀 세게 보이고 있고요. 서구는, 서구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조금씩, 매매와 전세가 조금, 어, 어, 중구와 유성구에 비해서는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중간 정도에 속하고 있고, 현재 대덕구가 가장, 대전시 내에서는 가장 매매와 전세 강도가 약하네 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유성구, 대충구 유성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유성구 내에서도요, 유성구 내에서도, 유성구 내에서도, 어운동 부, 어운동 지역이 가장, 가장 지금 현재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세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민동도 지금 현재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세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전민동, 전민동 쪽의 아파트를 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석을 들어가서요 자, 서울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 전민동 쪽에, 전민동 쪽에, 전민동, 전민동, 전민동, 네, 전민동 쪽에. 자, 여기 엑스파 아파트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엑스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계속 지금 전민동 쪽에 아파트들은 전세나 월세나 많이 오르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매전차익, 매매와 전세가의 갭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어, 평균 지금 9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정도 지금 현재 올라져있는 상황이죠 올초에 비해서 진짜 많이 금액 많은 금액들이 지금 현재 올랐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음, 간단하게 어, 엑스파 아파트 단지만 한번 살짝 분석을 해보면요 자. 엑스파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오, 오, 대단하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어, 여러가지 데그 표시들이 있는데 동그란 표시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란 표시들 이 동그라미 표시들이 현재 나와있는 매물 가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표시들이 실제 거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민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올초죠. 올초에 6월달까지만 비교를 해봐도 6월달까지 비교를 해봐도 6월 이후에 지금 급격한 매매가 상승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전세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세는 지금 현재 오히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매가 지금 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조심스럽게 쭉 해보면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음,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에 여기를 분석했을 때 여기를 분석했을 때 호가들만 쭉 있었고 그리고 실제 거래는 아래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음, 최근에 지금 갑작스럽게 보니까 10월달, 11월달에 지금 이 호가 부분 이상으로 지금 다시 물건이 거래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어,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까지 받쳐주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대전 지역 자체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수요 입주량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수요 입주량을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에 어, 수요입지랑을 잠깐 볼까요 대전은 지금까지 대전은 지금까지요 2018년도 2017년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한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2019년도에 지금 3000, 3000세대 3,000 이상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다,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 아마 투자자분들이 들어다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어, 대전시 아파트 공급량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앞으로 3년간도 지금 작을 예정이죠. 물론 뭐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은 그렇게 많은 양의 차이는 하지 않지만 은 어찌되었든 현재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이 그래프 상으로는 바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게 되면 대전시는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어, 대전시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온,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래도 대전시의 과열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어, 거래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거래량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빅데이터의 거래량 이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의 평균 거래량이 여기 진하게 생겨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지금 평균 거래 량 한참 이상 오버돼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래도 지금 이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대전시 미분양은 당연히 아마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자, 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대전시 미분양 상황을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음, 대전광역시 미분양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네. 2019년도 올해 미분양 상황을 보게 되면, 다시, 네. 네. 자, 대전광역시 미분양은, 대전광역시 미분양은 어, 작년도 7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쭉 줄어서, 올해 5월달에 미분양이 완전히 소진되고 그 다음에 7월달 6월달 7월달에 미분양 8월달 9월달 에 조금씩 미분양이 좀 남아있긴 한데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미분양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출입량을 한번 보게 되면 인구가 대전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인구 이동량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들썩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인구 이동량 때문에 많이 들썩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지금 인구수는 지금 대전시가 조금 그렇게 뭐큰영향은 없지만은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좀발생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평균치 거래량, 2015년도, 2014년도부터 그죠? 네, 평균치 거래량이, 평균치 어, 인구 이동량이 훨씬 더 지금 어, 줄어들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럼 최근에 인구 대신에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냐 그러면 세대수, 세대수 증가 현상들이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인구 수는 지금 확연하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인구 수는 지금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세대수는 지금 어, 확인하게 2014년, 아,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1인 세대가 됐던 2인 세대가 됐던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이 필요하겠죠. 그에 합당한 부동산들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대전시에 지금 현재 어느 지역, 대전시에서 유성구에서도 전민동과 어은동이 현재 가장 활발한 지역, 활발하게 지금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했고, 수요입질량을 봤을 때도 지금 대전시는 확실하게 지금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부족하다는 사실들이 확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미분양과 전출입 세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량치를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분양도 지금 현재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양은 아니었고 전출입은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어, 인구가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 이이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만 본다 그러게 되면 정책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지 않는 이상에는 앞으로 내년도까지도 대전 부동산 시장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지인 데이터, 대전시에 정말 어떤 외지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한국감정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서 통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요. 대전시에 부동산 아파트 거래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 매입자별 거주지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현황을 볼 텐데요. 아파트 거래 현황이 아니고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을 들어오게 되면요, 들어가서 현재 시 도별 들어가서요, 자, 대전시 대전시를 보는데 어, 올해 1월 달부터 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대전시가 어떻게 지금 외지인들 들어오는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외진 데이터가, 어, 1월 달에 1,500건의 거래가 되었는데, 어, 서울시하고 기타 지역에서 지금 이제 한 378건 정도가 거래됐네. 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암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엑셀로 데이터를 받아서, 엑셀로 데이터를 받아서 간단하게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 뭐, 어, 뭐 간단하게 잘 아시겠지만, 엑셀에서 이런 뭐 데이터 추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아, 계산공식 하고 아, 뭐, 수, 뭐 초등학교 산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 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수학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식이 계산공식 그더쌤뺄쌤 곱셈 나누셈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공식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자 외진 데이터를 한번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네, 아이고 너무 많이 늘렸네. 그래서 반대로 늘렸네요. 자 소수점 한 자리 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2019년도 1월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월달은 현재 24.9%.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어, 대전시는요, 대전시는 10건 중에 한 2건 정도죠. 한 20%대 정도가 외지인이 지금 데이 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건데, 11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이제 물건을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지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30%대, 40%대로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20%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외지인과 실수요자들이 지금 적절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지금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데 결국에는 만약에 11월 달 데이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현재 앞에서 봤던 어, 거래가, 거래가 지금 상승되고 올라가는 거는 실제 거주자들도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음, 과연 대전시 가격, 대전시 쪽 대전시가 더 추가로 내년도의 가격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현재 데이터만 본다 그러게 되면 대전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 지금보다 어, 현상 현상 유지를 하거나 훨씬 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네요. 그리고 11월달과 12월달 데이터가 나오면 내년도 1월달에 한번더 대전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비랜드 였고요. 앞으로도 다른 내용의 조, 좋은 강의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